의문사 강조할 건데요. 그러면 예문이 필요하죠. 예문이 자, 누가 그 유리창을 깼니? 누가 그 유리창을 깼니? 더윈도 간단하게 가죠. 뭐. 그럼 뭘 강조하는 거예요? 예를 강조하는 거지 네. 의문사. 그치? 아 어? 의문사 의문사 강조하는 거잖아. 그럼 이걸 음. 먼저 우선 의문문이잖아요. 이 의문문이야. 자 중요한 건 의문문이야. 근데 일단 음. 우선, 우선 우리가 배운 대로 써보고 평선으로 바꿔볼게요. 평소문으로 바꿔본다고 평소문으로 바꿔서 당겨 볼게. 실제 과언에. world. 예. 그 다음에 누가 나와. Who 우. 어, 그 다음에 대. 네. 그 다음에 뭐 써주면 돼. 나무 써주면 돼. row. row. window. 자 이렇게 쓰면 마침표야, 모름표야? 마침표지. 그렇지? 다시. 강조한 걸 이때 강조 로 써놨잖아 강조한 걸 다시 뭘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이제? 의문문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확보를 해가야지 그래서 이거 쓸게 어떻게 써주죠? 자 과연 이제 완전한문되인가 원, 둘, 이 의문문으로 써줄때 당연히 도치가 되겠죠? 어? 이루어지고 도치돼서 원, 둘, 이그 다음 뭐가 돼? 후, 네 자, 그러고 그러고 너 윈더 그다음에 뭘로 바꿔 줘. 물은 파, 물은 표 바꿨는데요. 물은. 물 됐어? 어? 창문을 깬건 바로 누구였는데? 창문을 깬건 누구예요? 맞아, 이거? 아, 아니. 아니네. 아니에요. 틀렸지. 자, 봐봐. 이거 맞은 것도야, 죠 자, 맞게 바꾸려면 하나 빠진 게 있단 말이야. 뭘까? 뭘것 <웃음> 같아? 의문을 먹걸리니까 워드를 이렇게 나오는데요사 생각해봐. 이거 극복해야 돼. 그래서 이의사랑주가 제일 권한다고 얘기했잖아. 이씨. 자, 우리 가장 기본이 뭐 있어? 의문사는 그 무조건 앞으로 튀어나가는 승리. 뭐 의문사는 무조건 앞으로 튀어나가는 성질이 있다니까 음. 의문사는, 의문사가 여기 오면 어떻게 해요? 뭐 여기는 강제하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써놨다가 의문으로 바꿔주면 그래도 이렇게 나오니다 그치? 의문사는 앞으로 튀어나가야죠 의문사는 문장에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뭐 전치사를동반하든 어찌 됐든 자, 그럼 이런 문장이 나온다고 이게 맞는 문장이야 요건 지울 수가 있잖아. 이 월드인데. 응. 네. 지우면 완전 어. 완전 나오잖아. 뭐, 워프 후, 더빙도. 그래, 안 그래 그지 어? 맞잖아. 그지 어. 자, 됐어요. 어? 어, 자. 봐봐요. 어, 이런 거한번 해볼까요? 그녀는, 그녀는, 자, where? 그녀는, where be he s h e 어디서 그를 만났습니까? meet, 여기 봐. meet him 이라고 나왔어. 이 평소문이에요. 아, 평소문이 아니라, 이게 평범한 문장입니다. 근데 강조하고 싶어요. 뭘 강조하고 싶니? 얘를 예, 강조하고 싶어. 한번해 갈까, 이거? 한번 해봐 한번해갈수 있겠어? 한번 거칠까? 네, 한번해 가라고? 너무 용운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네. 이두 이동사가 내 사이에 외워나가고 외워가지로튀어나거아니야그이 외워주셔서 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앞에 튀어나가니까 그럼 뒤에 어떻게 돼? 원제쪽에보이 외워가 강조되신 분이거 네. 맞아? 어 그렇지 그뭐너 하나 가야 돼. 어 쉬. 그럼 네. 네. 네. 그렇지. 그녀가 그를 만난 게 어디였습니까? 라고 가는 거야. 이거 강조 이게 의문사가 아니요한 음. 번에 갔네. 알겠어? 음. 어수을 기억하면 돼요, 이렇게. 비동사 이때 연속으로 나온다. 알겠지? 의문사 나온 다음에 비동사 이때 연속으로 나온